안녕하세요, 박주영입니다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에버랜드인데요. 이렇게 에버랜드 리조트라고 나와 있는데, 요번에 제가 어디 차,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이 이 차를 한번 발견을 했어요.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시내버스 이런 거좀 관심 있으시거나 뭐 시민 분들의 눈썰미가 좀 빠르신 분은 이만차그 이게 독일 차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차가 좀 길더라고요.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. 길이가 1 2 m 가 정도 되는데 두번또큰 특징이 뭐냐면요 문짝이 3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짝이 3개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셋 그다음 위이 차는 지금 CNG 차량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위가 다 가스통이겠죠 그래서 위도 가스통이고 그래서 뒤가 근데 저는 이게 좀 처음 보니까 이게 세 번째 문인데 근데 여기에 바로 방열, 방열판 방 방열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리다가 이 엔진이 하도 많이 달아오른 상태인데 이 승객들이 내리다가 약간 열기를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 앞쪽에 스펙 시트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음 보니까 2018년 10월 15일 제작이고요 차량 중량 17톤 밑에 독일어로 만 트럭 앤 버스 에이지 대한민국 제작이라 적혀 있네요 일단 차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일단 장에 들어갈 수없고요 일단 운전석부터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전이 시트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시트가 이 약간 버키 시트, 버키 스트라 해서 이 스포츠카 이런 거 쓰이는 시트, 시트 같은데, 이렇게 뭐 주차 브레이크, 여기 어디있 여기 주차 브레이크도 있고요 여기 주차 브레이크, 이제 뭐 라이트, 뭐 헤드라이트, 뭐 비상등, 기타 전, 등화, 등화량치가 있고요 이게 독일 상용차의 특징인데, 얘는 이제 보이스사의 변속기 쓰는 것 같아요. 저 안에서 보시다시피 DN 아니라 적혀있는데, 보여드릴게요. 어 여기 여기 이게 D N R 이라서 해 약간, 약간 다이얼식이에요. 그래가지고 일반 뭐 제테프나 이런 것 에코라이프 이런 것처럼 버튼식이 아니고 약간 다이얼로 까딱까딱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고요. 이제 약간 뭐 플라스틱 이런 거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있고 뒤 격벽이 어 근데 격벽이 좀 마음에 들어 유럽식이라서 이런 거잘 보시면 격벽이 상당히 높게 쳐져 있고 그다음에 거울도 이렇게. 이게 단순하면서 이렇게 디자인도 약간 쫀쫀하게 잘돼있어요그 다음에 가스 충전구는 여기 있고 휠이 좀 큽니다. 이게 차가 이게 보시면요. 지상구가 굉장히 낮거든요. 지상, 지상구가 지상꽤 낮은 편이에요. 그리고 미쉐린사의 뭐 타이어가 뭔지 모르겠고 275 7 0 22.5 뭐타이어도 10 일반적으로 10폴 쓰고 있고, 근데 이제 에어 서스펜션 보여요 에어 서스펜션 이게 엄청 크고 이게 17 톤이다 되다 보니까 이 밑에 이런데도 지 앞에 걸레 있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유럽 차가 패키징이 되게 잘돼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철판도 원래 에로스티 어 이런 거 보면 옆에 이런 거 단차 옆에 이렇게 단차가 있기 마련인데 얘는 아예 없이 이런 게쫙 민짜예요. 쫙 민짜. 쫙 그리고 유리도. 다른 한국이나 일본 차들 보면 이런 데막 단차 있고 이런 데. 니게 아예 통유리여가지고 정비할 땐좀 짜증나긴 할것 같은데. 특히 두 번째. 정비해도 짜증나는데다가 두 번째. 여름에 이 날씨가 덥단 말이에요. 지금 6월이어가지고 지금 30몇도인데 30 승객들이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. 이게 또 검은색이니까 햇빛 다 없어가지고. 어차피 안에는 뭐 에어컨트롤 상관없긴 한데. 이제 뭐 기사들이 이제 에어컨을 잘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날 달려있겠죠. 그 다음에 시트를 한번 볼게요. 시트를 한번 보시면 만 이게 의자가 조금 특이한데 허리가 허리 부분이 여기 안에 보시면요. 정강이 부분하고 이제 엉덩이, 이제 허리 쪽하고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막 미끄러지고 이런데 얘네는 이 등받이 하고 엉덩이 바지 쪽이 약간 고무 같아 가지고 앉아있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이게 방열구를 보면 저 현대차 보이죠 딱히 큰 차이점은 없는데 밑에는 큰 차이점은 없거든요 근데 위가 하나 더 있어요 차가 이게 구글링을 해보니까 310마력인가 360마력 정도로 나오는데 근데 엔진은 제가 일단 개방을 할수 없습니다 일단 그 에버랜드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있는 상태에서만 리뷰를 하는 거라서 어 그리고 카메라도 이게 따로 자리가 순정으로 마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치도 되게 이뻐요 어차피 이 차가 은근 낮으면서 되게 높고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차가 꽤 높아가지고 저 정도 카메라 위치에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앞에는 멋진데 이 뒤가 라이트가 너무 어둡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세개 딱딱 세개세개 3개, 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비상, 비상, 비상, 개방 스위치고 저런 이 현대차 요즘 나온 현대차는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유럽산인데 이제 나온 지 4년이나 된 차인데 볼수 있다는 게 확실히 유럽차들이 좋긴 하죠 얘는 이제 그타가 방지 카메라고 그리고 유럽차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 장애인 뭐, 노약자서 이런 유머차도 있고. 아, 이게, 이게 좀 특이해요. 이거 만져보니까 이거 고무, 이거 고무팩이 아니고요. 플라스틱인데, 원래 같아서 고무팩이 이렇게 충격방지 역할을 하는 건데, 얘는 충격방지를 하면, 그러니까 이런 거 설치해 놓은 이유가 충격방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이게 충격을 받으면 이게 깨지거든요. 이게 다 단차가 있고, 이렇게 단차가 있고 다 이래가지고, 또다통유리잖아요 또, l 로 c t 이런거는 쌍분할 인데 얘는 일체형 이어가지고 근데 유럽, 유럽차들은 왜 이렇게 일체형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쪽동네 사는 거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 장식이 쫙 뻗어나가는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거 말고는 일반 그냥 l 로 c t 에서좀 길어진 버전?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뭐 특별하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구가 얘는 LED LED 같은데 얘 봐보세요. 이 전구죠. 네 전구죠. 얘도, 얘도 LED 같고 그리고 밑에는 그냥 반사, 반사판이고 비상등 몇개 단차를 좀 찾아봅시다. 아 여기 보세요. 단차 나오네요. 몇 개. 도색 까진 도색 까진 약간 이거. 그거 말고는 이게 이 유리창도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일, 일자로 이렇게 뽑아버리지 이렇게 분할류로 된 거는 좀 별로 안,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유리창도 차라리 이 유리창 배치를 옆에다 놨으면 되는 아니 아예 다 열리게 해버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하나만 얘기는 별로 이게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실내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실내가 소위 말하는 그 출입문 앞쪽에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차들은 한 자리인데 두 자리고 얜한 자리인데 음 실내가 조금 공간이 특이해요 이게 실내가 얘네들이 그 교통약자들 배려 많이 해가지고 실내 공간이 이게 아주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있는 데가 두 번째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USB 있고 어, 다 있네요. 있을 건다 있고. 뒷자리에서 하나, 둘, 셋. 넷. 있고 여기에 문이 있으니까 여기가 좀 강제로 올라가요. 뒷자리가 좀 올라 많이 올라가거든요. 이제 안 보여 가지고. 됐다. 여기서 딱 끊겨요. 그리고 뒷자리에 한 네석 네석 정도 깔리고 이제 여기에 엔진이 딱 들어가는데 근데 엔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승객석 옆까지 있거든요. 예, 보세요, 옆까지 있어요. 옆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이 검색이 은다 엔진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쫙 돌면 일반적인 엔진, 그러니까 뭐 이런 시내 버스 엔진들하고는 크기가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작은, 그러니까 비슷한 크기의 엔진으로. 이제 큰 덩치를, 이 차를 끌라고 한, 17톤의 차를 끌라고 하니까, 에로스티가 15톤 정도 돼요. 한 17톤 정도의 차를 끌라고 하니까, 이제 발열이 좀 많고, 이게 좀 장고장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제 생각인데, 근데 조금 약간 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몇개 단차를 좀더 찾아보면, 단차도 없어요. 뭐 이제 다통이여가지고뭐 이런 전면부? 뭐 이런 것도 뭐 없고, 이 건물이 스킹을좀 많이 쓴것 같아요. 어 빗물바지 아 빗물바지 조금 허접하네 그리고 안에 보면 디스크 브레이크 있고 잘 있고요 뒷자리 에어서스 펜션 뒷자리 한번 뒤를 한번 볼게요 이거 딱히 차는 특이점이 없어 아 이게 에어서스 펜션 여기 있고 여기를 아예 다 감싸놨어요 이게 다 감싸놔가지고 흙 같은 거, 이런 흙바지 이런 거잘안 튀게 근데 얘 흙바지가 좀 되게 가깝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차축 ZF 뒷자리 이런 뭐 이런 뒷문 이런 거 패킹이 잘돼 있죠 보세요 저번에 에디슨 알려드린 거는 이게 좀 벌어있어서 얘는 선으로도 잘안 들어가요 기밀성하고 이런 바람 이런 거는 잘 방어가 될것 같아요 이 차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이 차를 들어온 게 에버랜드 버스들이 이번에 코라 터지면서 운유가 많이 됐거든요. 근데 요번이 차를 들어온 게이수송량이압도적일것 같고 10, 왜냐면 일단 1 2미터인다가또새 차잖아요. 그래가 이걸로 충분히 이쪽 회사에서는 알아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뭐 회사 사정이니까 아이 단차에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다 좋거든요. 아 단차가 좀 센데 그 말고는 전면부가 약간 FX 닮았으면서 약간 유럽차 가 같거든요 약간 이쪽이 되게 심심해가지고 조금 뭔가 그래도 독일, 독일차답게 성능은 챙겼을 것같은데 안에 실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안에 좀 약간 유럽차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유럽차니까 근데 공간, 공간이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12m 정도 웬만한 고속버스 크기를 시내버스로 만든 거니까 옛날에 그 굴러다녔던 BS120CN 그거 뭐 저희 370 저희 집앞에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내 이게 이걸로 부활하니까 이게 뭔가 감회가 새롭긴 해요 멀리서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에 다 안들어옵니다 굉장히 깁니다 아, 이제 간만에 해설 방송을 찍어가지고 이, 이 멘트가 부자연스러워가지고, 아, 일단 좀 양해 해 주시 기 바랍니다. 일단 밑에 한번 서스펜션 여기 아 여기서 보니까 나 얘는 조금 밑에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봅시다. 이렇게 에, 에어 벨로지 있고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가 패키징이 잘돼 있어요. 근데 전 전면부하고 후면 이런 단차 같은 거 단차 같은 건좀아쉬워 아, 이렇게 패킹 좀 대충 돼 있는 거랑. 그거 말고는 회사에서 잘 도입한 것 같아요. 이 차에 나주이 차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음 최근에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못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방학이기도 하고 이제 해설 이런 걸좀 많이 해볼까 생각인데 그리고 또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. 아또이보잘금 채널에 많이 놀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